안녕하세요 지숙입니다 오늘 앨범과 관련된 Q&A를 하러 회사에 갈 겁니다 평소에 했던 거랑은 약간 다른 재미있게 진행해볼 예정이니까요 저와 함께 설레는 이 마음으로 숨죽이고 회사로 갑시다 재밌겠다이 영상의 방식은 제가 야무지게 아이디어 냈어요 자 그럼 들 업무 중이시겠죠? 네일하고 계십니다.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앨범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저뭐 하나만 뽑고 갈게요. 네. <웃음> 짤지. 고맙 <목소리도> 풀어야 됩니다. 응. 널, 널, 널, 널, 널, 널, 다 널, 가성으로 해요, 진성으로 해요. 널, 보내주러 가는 길. 응, 응. 널, 널, 널, 널, 널, 널, 널, 널, 널, 널, 널, <웃음> <웃음> 네, 이거, 이거만 프린트해서 갈게요. <웃음> 전해드 코피칼 무지개처럼 다들 다들 정말 취향들이 다르더라고요 각자 원하는 스타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칭찬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앨범 작업할때도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진짜 역시 멤버들 짱입니다 다음 질문 한 먹어볼까요? 촬영을 하면서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뮤비 보면은 가누같은거 타고 호수중간에 가서 이렇게 책보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제 헬리캠을 띄워야 돼서 저 혼자 덩그러니 덩고 다들 가신거예요 화면에 잡히면 안되니까 걱정도 하시고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<웃음> 질겼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언제 고그 가운데서 혼자 이렇게 둥둥 떠다니겠어요 기억이 너무 좋았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별 영상 찍을때 양이 말을 알아듣는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당기고 막 자유분방하게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꾸 엉덩이 보여주고 막 이래서 다 아주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들아 출연녀는못 준다 미안해 게요안고하세요 네, <웃음>